지장보살 의창경 봉독하겠습니다. 정고 없지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사바 오방 내 안에 재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못다 몸도로도로 미사바 개경계 무상신심이며 법에 참한 것난 조아금묵년두수지원예 화열 진실에 개법장 진화마말나 말하다 오말 라나 말하다 말나 말하다 지장보 살레 창경. 저희들이 엎드려서 지성다여 향로의 항아쪽 사르고 나니 향기가 온복계에 진동하고 이 땅에서 불국토로 걸어 퍼짐매 호권마다 상석으로 비어오르네 저희들의 간절한 듯 살펴주시사 자비하신 부처님들 강림하소서 지신기명래 시방 복계 상주삼보 나무지장왕 보살 마살 대비대언대성대자 보살께서는 미묘한 온갖 공터 갖추었으며 대탈의근법에 가나는 곳이고 보살들의 말고 밝은 목이시며 일반으로 인도하는 도사이어라 음 더운 여름 낙그네의 정자 남으며 다리 없는 사람에겐 수레와 같고 먼 아름기 가는 이의 자량이시며 길을 잃은 낙그네의 길잡이시며 미친 사람 마음 자는 묘안 약이며 병고 증인 사람에겐 을사이시고 늙은이들 지하을 지팡이시며 고달픈 이 편이 시실 평상이시며 생로변사 건네주는 달이시며 열반으로 데려가는 땜목이어라 삼대 성근 두루 닦은 공너신이며 모든 성근 어게 하는 등류가시며 수레바퀴 구르듯 시 항상 베풀고 청정인 경과한 웃음 이상 같고 용민전제불태전는금강고 매며 안온하고 부동하기 대지시며 정밀한데 선정한 비밀장이며 화려한 삼매장음 화만가 같고 깊고 넓은 대지에는 바다 같고 물들 참고 지창함은 화공 같으며 병가고 가까함은 화약 같으며 일체 외도 소복함은 사장이며 일체 마군 굴복시 김영상이시며 번뇌 조정 모두 배는 신검이시며 번잡함을 싫어하은 독가 계시며. 온내 대시사증은 맑은 물이며 모든 악취 없애증은 선봉과 같고 온갖거박끊으 그 심은 칼날 같으며 온갖고없세짐은 아버지 같고 온갖 원정막으심은 성막 같으며 온갖액남물리증은 부모와 같고 거박한이 숨겨증은 숙가 같아라 묵말은 사람에겐 청량수되고 금절은 사람에겐 가시리 되며 헐벗은 사람에겐 의복이 되고 더이 속 사람에겐 큰거름 되고 가난한 사람에겐 여의보 되고 두려워 떠는 이내는 지쳐대. 며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단비가 되고 흐린 물을막히면는 월해 주되어 모든 중생의 온갖 성근 보호하시며 묘한경계 나타내아 즐겁게 하며 중생들의 창계심을 더하게 하며 복가지에 구하느니 장엄 갖추며 온갖 번뇌 시선에게 복보수 같고 산란심을 거두게 는 산매경계며 걸림 없는 대변자는 수차 같고 깊은 산매 부동함은 묘세본 같고 대인욕에 안주함은 숨이상 같고 온갖 법을 갈무리신 바다 같고 대신 신족의 자제함은 허공같으며 햇빛의 얼음 녹득 미역 없애며 선전길같이의 섬에 항상 눈이며 무공료의 대본 눈을 항상 굴리는 수승한 큰공로는 측량 못해라 오랫다가 경과한그 신굴력과 대자비와 용맹 연진 그 신궁 덕은 일체보살 뛰어넘어 비할 데 없어 잠시라도 지심으로 기이하고연불하고 예불하며 공양 아울 때 모든 중생 온갖 고통 여의게 하며 온갖 소원 지체 없이 들어주시며 천산날고 열반길에 들게 하시니 저희들은 이 심으로 정리합니다 지신기명래, 본사석과 모니불, 지신기명래, 극락세계야미타불 지신기명래, 사자분신구정만행 불, 지신기명래, 각가정자재앙불 지신기명래, 일체지성치불, 지신기명래, 청정연화무불 지신기명래, 무변신불, 지신기명래, 다법불 지신기명래, 보승불, 지신기명래, 파주마승불, 지신기명래, 사자불 지신기명래, 구류선불 지신기명래, 비바시불, 지신기명래, 보상불, 지신기명래, 가사당불, 지신기명 지명래통산왕불 지신기명래 정월불 지신기명래 지승불 지신기명래 정명왕불 지신기명래 지성치불 지신기명래 산왕불 지신기명래 무상불 지신기명래 묘성불 지신기명래 만월불 지신기명래 월만불 지신기명래 보강불 지신기명래 보명불 지신기명래 보정불 지신기명래 다마라발전단낭불 지신기명래 전당강불 지신기명래 만이당불 지신기명래 환의장 만이 보적불지신기명 b 제세 간 s 견상대정진불지신기명 t 만이 당등강불지신기명 a 해거저불지신기명 n 해덕광명불지신기명 m 금강 g 강보상금강불지신기명 t 대강정진용 n 불지신기명 s 대비강불지신기명 n 대비강 자 h 광불지신기명 r 자장불지신기명 a 자장 전당 n 장엄승불지신기명 g 현손수불지신기명 i 선을불지신기명 n 광정왕불지신기명 d 금화 a 불지신기 명보게조공자대래 광불지신기명래 허공보화광불지신기명래 유리정황불지신기명래 보현색신광불지신기명래 부동진광불지신기명래 한복중모광불지신기명래 재광명불지신기명래 지혜성불지신기명래 미륵성광불지신기명래 선정무름묘존지광불지신기명래 세정광불지신기명래 용종산존광불지신기명래 일월광불지신기명래 일월주광불지신기명래 해당성광불 강불지신기명례 사자후 자재료 강불지신기명례 미음승불지신기명례 상강당불지신기명례 간세등불지신기명례 해이등강불지신기명례 법승아 불지신기명례 수미광불지신기명례 수만나 하강불지신기명례 우단발라 하수승아 불지신기명례 대려강불지신기명례 아쪽비관의 강불지신기명례 무량암송항불지신기명례 재강불지신기명례 금의강불지신기명 사내의 자. 대통왕불 지신기 명래, 대통왕불 지신기 명래, 입재법상만한불 지신기 명래, 진시반 삼세일체제불 지신기 명래, 지장보살 번원경 지신기 명래, 대승대집 지장십륜경 지신기 명래, 점사사람업보경 지신기 명래, 진시반 삼세일체전범 지신기 명래, 임능발 지장 지장보살 지신기 명래, 입구적 무변 지장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입구적 청정 지장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입구적 청계 지장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구족 재승명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무신통명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구족 승통명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보조재세간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입재불등거명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금강강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천강명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구족 성묘 지장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이 구족 승정기장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입상묘재사구정 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입무쟁지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입구족세로광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입선주승근광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입구족사비성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입인집대북덕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입배정광정지장모살지신기명래이재정력체도번갑지장모살지신기명례이재정력체질병갑지장모살지신기명래이재정력체기근갑지장모살지신기명래험불타신지장모살지신기명래 한보사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한독가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한성모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현대 사제천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현대 법천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한타와 사제천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현야마 천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한도 사제천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현대 석천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한사대 천황 신지장 모살지 신기명래 현자는 왕신지장고살지신기명래 현장고신지장고살지신기명래 한 부녀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한 동남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한 동녀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현용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한나차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한나차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한아계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한사자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한항상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한마신우 신지장 모살 지신기 명래 현정등 금수대신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현념아오왕신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현지옥 조신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현지옥 재우정신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수명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무변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성년명문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정계다문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자고제보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증장사중 회사 지장 보살 지신기 명네, 진장사준 멸선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 아닌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반편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카폰성재감명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치입대승룡도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 법면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 성숙유정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진장사준 대자대비 지장 모살 지신 김영래, 증장사증 며칠 몇만 성계 지장 모살 지신 기명래 증장사증법후 보호 성계 지장 모살 지신 기명래 증장사주위태재지정기자미지장모살지신기명래증장사주위태종자정기자미지장모살지신기명래증장사중일태중재정기선삽사업지장모살지신기명래증장사중정법정기선은지장모살지신기명래증장사중유익지수화품지장모살지신기명래증장사중유토피아무행지장모살지신기명래영리유구희구만족지장모살지신기명래영리유구음식증족지장모살지신기명래 영리의 고사구비족 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리원즈외라파베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륜중병신신만원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사도심자심명향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해내역자재환위 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리수집팬들가지장고살 지신기명래 영찬시신기력강선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구세금우유손계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리원해신무관란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리탐욕신심발락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리위나한 업무선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리포해보존신명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영리유고만족담원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사생사각숭환탐면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절도 자설 빙군 고초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삼 자설 자반 원항 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지신 우악구 자설 공성 투쟁 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회방 자설 무설 창구 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진의 자설 초루 융전 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관리 자설 소구 위험 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음식 무도 자설 기가리 명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우전력 자정 자설 경강산명보지장 보살 지신기 명래, 후폐역 부모 자설 전지재살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설임자설광미지사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전후부모 악도 자설 반생 편달헌수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망포생주사서 권력분리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해방삼보 자설 빙롱음화보 지장보살 지신기명래 우멍범강교사설영척도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 우파용상주사설위네지역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 우어법무승자설영체죽생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우타상창성령자설위네체상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우파계범죄자설금수기화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우불리해영자설소구골절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 우아만공고사설비사하천보지장보살지신기명래 우양설투럴자설무설개설보지장보살지신기명내 무사견 자살변지 수생보지장 무살지신기명래배천방병 교화중생 지장무살지신기명래 문수사리 보살지신기명래 보현보살지신기명래 건세연 보살지신기명래 대세지 보살지신기명래 알다 보살지신기명래 제수 보살지신기명래 청자제왕 보살지신기명래 광목 보살지신기명래 일강 보살지신기명래 월강 보살지신기명래 무진이 보살지신기명래 해탈 보살지신기명래 보광 보살지신기명래 진시반섬 세일체 보살 지신기명래, 바람계교원 선대사도면전자 지신기명래, 진시번 3세일체언성승예배한큰국덕과 뛰어난 행의, 가위 없는 스승왕복해양어오니, 바라건대 고에 빠진 모든 유정이, 어서 빨리 극락국에 나가지이다, 나무 대자 대비되어 무정지장보사진자보사심묘일업 비할대 없네, 금색 하신 곳곳마다 고로나도사 삼도육동 중생에게 묘보사아여사생심년 모든 중생 차안일입네 장상면조 천당기를 밝게 비추고 금서털차 지어문을 활짝 여시고 누세종친 지적들을 이끌어내어 구품연대 부처님께 예배케 하네. 침부다라니침부침부춤침부아가서침부바글라침부암발라침부비라침부발잘라침부아루가침부다모침부살다모침부살더니라모침부비바루가찰버침부우버셔머침부내어나침부빌라라사무디라라춤부찰라침부비시바리아춤부샤살다라바침부비어자수재만미리담미샤미작깔라시작깔라무시리시리시리깔라바발라발라디히리발라비발라서러이달리헐랄리벌어져져져져리미리이타 달리 달리 미리머 해도 대구리 미리양 글주다 비얼리 길이 바라 길에 기차선 미래 징기 등교등교리 후루 후루 후루 교류술 두루미 미리리 미리리 빈자 더 허리 히리 후루 후루루 증부 증부 증부 아가서 증부 바글라 증부 안 발라 증부 비라 증부 발자라 증부 하루가 증부 담모 증부 살다모 증부 살더니 라모 증부 비바루가 철보 증부 우버셔머 증부 내어나 증부 비랄라 산모 디랄라 증부 찰라 증부 비시바리야 증부 셔살 달라 바충부 비와자 수제 맘미니 담미 작칼라 시작 라무리시리라바라 발달리 히리 발비 서론이 달리 헐랄 달리 벌어져져져져 일리 미리 이겨 타타기 닥규르 달리 달리 미리 머르다 대구리 미리 양글즈 다비할리 길이 벌라길이 교차산 미리 증기 등기 등기를 후르 후르 후르 기루술 두르이 미리디 미리데 빈자다 허르 히리 후르 후루 후루루 춤부 춤부 츔부 춤 춤부 와가셔 춤부 바글라 춤부 안발라 춤부 비라 춤부 발잘라 춤부 하루가 춤부 단머 춤부 살다머 춤부 살다이라머 춤부 비바류가 잘버 춤부 우보셔머 춤부 녀나 춤부 빌랄라사무디랄라 춤부 살라 춤부 비시바리야 춤부 셔살달라버 춤부 비하자 수제만 미리 미리 담에 작라시작라 무시리 치리시리 갈라 바벌라 발라디 벌라비벌라서러이 달리 헐랄 달리 벌어 져져 져져 히리 미리 이겨 타타기다규루달리달리 미리 머리 다 대구리 미리 양귤즈 다비알리 길이 벌어 길이 교차 섬미리 증기 등교 등교리 후루 후루 후루 규르 술두름이 미리들 미리대 빙자더 헐어 히리 후루 후루루 거룩하고 희유하신 시방여래불 남방교주 대원본존 지장포살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 1에 거주하는 생입니다. 명부를 관장하시고 지옥 중생을 구원하려는 큰 대원을 바라신 지장포살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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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영가장애, 흉몽, 악몽, 가위 눌림 등 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두려움 걱정 없도록 항상 곁에서 보살펴 주시길 바란합니다 치매 중풍 앓고 있는 분들 지장보살님 가피로 치유되기를 바란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고 항상 화목하고 단란해질 수 있도록 갚해주시길발란합니다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개와 13개를 잘 지키고 팔정도 측명연부라는 착한 사람 되길 발란합니다세세 생생 날정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팔정도 측명연부 수행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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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살 <목소리>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지장살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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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장보살 <목소리>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 <목소리> 지장 보살, 시장 보살, 시장 보살, 시장 보살.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살 <목소리>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 지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 <목소리> 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시장보살장보살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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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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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장보살장보살 <목소리>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살 <목소리>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대성의 실력 강화사 겁살단진겸문참례령가이긴정우량사권심기명정례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과한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신조교놓은 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색뿌리공공불리색색 즉시공공 즉시세 수상행시 엿보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사 불생불멸불고 부정부정불감시고 공증무세 무수상행시무안이비설시 모색성향미 접어, 무왕계 내지 무의식계무무명명무무명지 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 부지영무득이 무소득고보리살타이, 반야바람일다고신무가의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정도몽상구경결반, 삼세제불의반야바람일다고득간욕따라삼약삼보리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최고진실부라 오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 Mojisab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